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라 우리 몸에 지워있는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소방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고 협착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수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